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와 초대교회에선 어떤 성경을 보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정경 형성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이라고 인식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신약성경은 고려되지 않으니 기독교의 구약성경 부분이 유대교에게는 전체 성경 그 자체이지요. 이를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나크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구약 성경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각각 상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붙어있고 에스라와 느에미아서도 나눠져 있지 않고 에스라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예언서로 여겨지며 히브리어가 아니라 주로 당시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와 에스라, 느에미야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예언서로 분류된 다른 책들과 달리 포로기 중반 혹은 이후라는 더 늦은 시점에 쓰여진 책들이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는 소선지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각각의 책들이 The t w e l v e 열두이라는 이름에 단한 권의 책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라는 단어와 분류법은 서기 4에서 5세기경 신학자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각 책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아가서의 경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유대 전통상 아가서의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며 그래서 곡식 수학의 시작을 알리는 6월절 안식일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외에도 또 루키는 첫수확한 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7.7절에 읽고 에가는 성전 파괴일을 기억하는 절기인 티샤바브일에 읽고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학에 감사하며 출애굽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였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을 읽고 에스더는 희생의 날을 복수의 날로 바꿔주신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읽고 요나서는 딱이한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며 백성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받기 위한 날인 대속죄일이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전통을 보면 더 알아가고 싶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책들이 공식적으로 전경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구약 전경 목록은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경전을 의미하는 토라, 율법서 외 나머지 하나님의 기록된 수많은 낱개의 경전들 중 무엇을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두개파나 사마리아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또 2-3세기 사이에는 신명기 부분을 세권의 책으로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의 7권의 책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타나크가 결정된 계기는 서기 90년경 성전 파괴 후 살아남은 칠로마의 바리세파들이 모여 기독교 배척 방안과 회당 중심의 유대교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개최된 얌니아 회의였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 목록이 확정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며 더 나아가 얌니아 회의의 개최 여부 자체를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얌니아 회의에서의 정경 목록 결정은 충분한 증거 없이 추정으로 그랬을 것이다. 고 제시된 가설이었기 때문이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즈음의 라비들의 기록을 보면 생존한 바리세파 측에서 원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던 일부 외경, 경전들을 기독교인들이 본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잘못된 책이라며 금기시하게 만든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도서, 아가서, 에스더서의 정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기록된 증거를 통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정경 목록이 정확히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뿐이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에스라에 의해 정경이 확정되었다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 때 확정되었다고도 하는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 180년경에 기록된 집회서라는 경전에선 루키, 아가서, 에스더,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빠진 인물들이 집회서의 작성자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루기 아가서, 에스더서, 다니엘서가 당시에는 권위 있는 책으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시에는 그 책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직접 언급하셨고,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경 목록도 절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지요. 어쩌면 지금 외경 취급받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정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이지만 정확한 책의 목록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아마 초대교회의 교부 중한 명으로 여겨지는 2세기의 사르디스의 멜리토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왔다는 정경목록일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잠언 또는 지혜라고 말한 책이 있는데 해당 문장이 문법적으로 한 권의 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권의 책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잠언만을 가리켰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현재 외경으로 여겨지는 솔로몬의 지혜서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느에미아 예레미야 에가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멜리토의 기록은 타나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타나크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건데 정경 목록을 언제 누가 정했든 현재 우리가 아는 타나크가 유대인들에게 보편화된 것은 적어도 멜리토의 활동 시기인 2세기 이후라는 것을 알수 있죠. 멜리토가 이런 언급을 할 즈음은 말씀드렸듯이 2세기, 날로 성장해가는 기독교인들이 70인역이라는 버전의 성경과 외경을 보는 탓에 유대교 측에서 기독교도들이 보는 집회서와 같은 기존의 외경들을 금기시하게 되었고 70인역 성경을 배척하려던 때였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렇게 유대교 측에서 기독교인들을 의식하여 외경과 7 0인역을 버린 시기와 기독교 측에서 유대교를 의식하여 7 0인역을 의심하고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에 권위를 두고 따르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사실은 아마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멜리토보다 조금 더 후대에 우리에겐 소선지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열두 선지자의 책이 정경에서 빠지고 우리가 외경으로 알고 있는 바룩서와 마카비서가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유대교 정경목록에 대한 증언도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더 다루지는 못했고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대교의 정경목록은 언제 확정했든 최소한 2세기가 지나서야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한번더 증명해주는 대목이지요. 계속 70인력이라는 성경이 등장하는데 70인력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먼저 일반적으로 토라를 제외하곤 경전들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예수님 당시 더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던 가장 보편적인 표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당시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 버전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 개혁개정 성경, NIV 성경 등으로 부르듯이 이 성경은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이 당시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성경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포로기를 거치며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 중동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되었고, 히브리어는 서기관들이나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후 헬라 제국이 패권국이 되자 공용어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람어가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 시대인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을 포함한 곳곳에서 아람어가 널리, 때로는 헬라어보다 더 일반적인 일상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포로기 이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도 아람어의 흔적을 다량 발견할 수 있고, 70인역의 작성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아람어 경전사본들도 있죠. 이렇듯 포로기가 끝난 뒤 유대지방에 돌아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아람어가 더 일반적이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치며 자신들이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지역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를 거의 혹은 아예 하지 못하는 2세, 3세 교포들에게 한국어 성경을 보여주면 하나도 읽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7 0인역 성경입니다. 7 0인역 성경은 바리새파였다는 사도 바울과 스데반 누가, 그리고 유대인인 다른 사도들은 물론이고 헬라하권의 초대교회 사람들과 각국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한 성경입니다. 뒤에서 보실 테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다니엘서의 구절도 맞소라 사본이 아니라 70인역의 표현과 일치하고요. 여담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으로 삼은 맞소라 사본보다도 1 0 0 0년도더 전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 시대의 초대 기독교도들이 일반적으로 보던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 자체가 변개된 역본이라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 역사와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그런 오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이 기반으로 한맞소라사본도 이미 오염이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킹 제임스는 심지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본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원본 사본들의 기록된 것과는 달리 마치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인 것처럼 단어를 바꿔 기록하거나 부활절을 이스터로 바꾸는 등 번역자의 마음대로 변형시킨 부분들이 적진 않다는 사실을 알면 도저히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사도들이 이 70인역 성경을 기반으로 종종 자신의 서신에 성경을 인용하였다는 사실과 연대를 생각해보면 물론 70인력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오히려 70인력 쪽이라고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바소라사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보려하며 마소라 사회 70인역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돈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스 리 형제의 감춰진 여자와 남자의 진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자 사도 영상 여자 사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사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략 성경의 원본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역본 혹은 사본으로는 이렇게 6개 정도를 뽑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영어나 한글 성경 중 유명한 것들은 이 사본들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여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다 보니 그것까지 다루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일단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본들을 통해 이제 라틴어, 독일어, 영어, 한글 등 번역 성경이 생겨난 것이지요. 우리는 최초의 성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없지만 현재 흔적이 발견된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며 그 원본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씩 추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형화된 한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각자 사는 지역에 최초 원본 경전들의 필사본 두루마리들,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옮겨지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변형되어 파생된 버전이 총몇 개였는지도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남은 사본들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사본들이 있음을 통해 각 사본 혹은 번역본이 기반을 둔 파생본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죠. 이건 그렇게 최초의 원본 성경에서 각각의 번역본과 파생본들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추정하여 나타낸 잘 정리된 표인데 이게 70인역이고 이게 마소라사본이고 이게 기독교계의 아람어 성경인 페시타이고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유대교 측에서 수정 작성한 아킬라 역본이고 이건 히브리어 성경을 추앙한 제롬이 작성한 불가타 역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 중 살아남아 우리가 볼수 있는 성경은 다름 아닌 70인력이죠. 70인력이 마소라사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족보와 연도인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70인력을 따르면 놀랍게도 고고학적 증거들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마스리 형제의 설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마리아 우경은 다른 사본들과, 다른 사본들과 족보나 연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7 0인역이 번역한 원본 성경을 기반으로 일부는 마소라 사본의 오래전 원형이었을 어떤 히브리어 사본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맛소라는 족보와 연도가 다를까요? 먼저 족보에 관해서는 외경에 따르면 샘족의 족보에 있는 카이난이 홍수 전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알려준 지식의 흔적을 옮겨 적어 즉알아선안될 것을 전수받아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샘족의 족보에 이런 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카이난을 족보에서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70인역에서는 카이난이 보존되어 있죠. 또한 연도에 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70인역과 사마리아 우경 모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부터 즉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애굽 탈출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마소라가 애굽 입성부터 계산한 것과는 다르지요. 사도 바울 그리고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도 아브라함의 가나안 언약부터 연도를 계산함으로써 예수님 시대에는 다들 70인역이나 사마리아 오경에 묘사된 것을 기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70인역에 따른 설교에 당시 유대인들이 반박 이견을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당시 유대인들에겐 당연하게 70인역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대의 마소라가 변개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마소라 사본의 저작 혹은 그전대 히브리어 성경 필사가의 변개 누락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마소라 사본 70인역 사마리아 우경을 비교 대조해 보면 마소라 사본에선 지운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맞소라 사본의 원형이 된 원시 맞소라, 히브리어 성경은 서기관에 의해 변형이 가해졌다고 증언하는 3세기 라비의 기록도 남아있고요. 사마리아 오경 말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된 사본인 사회사본을 통해 70인역의 신뢰성은 또한번 입증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고대 사본들은 맞소라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변개된 거고, 70인역보다 1 0 0 0년 가까이 후에야 기록된 맞소라 사본만이 우월하며 변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게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70인역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갈아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학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을 정도로 70인역은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존된 표준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소라 사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혹은 시간의 지남에 따른 변계, 변형, 누락 문제를 보면 어느 한 사본만 맹신하는 건 그닥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존하는 사본은 모두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존하는 사본 중 완벽히 모든 부분에서 원래 성경을 보존한 사본은 사실 없을 테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원본을 찾아가려는 학자들도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킹 제임스 무호주의와 마소라 무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는 근거들을 철석같이 믿고 7 0인역이 악의적으로 변개된 성경이며 마소라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주신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여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요. 또한 참고로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 전통에 따라 일부 지명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점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당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원문의 단어를 루시퍼나 이스터라는 당시 잊지도 않았던 당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따른 단어로 바꿔버린 일과 겹쳐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성경 수정은 어느 한 사본에서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또 다른 예로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여성사도 유니아의 이름을 여자는 사도가 될수 없다는 편견하에 남성 이름 유니아스로 변개한 뒤 그것을 배포하여 잘못된 인식을 널리 퍼뜨리기도 하였죠. 루터는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성경과 관련하여 자신의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중대한 실책들을 적잖게 저질렀습니다. 잊혀져버린 루터의 실책들과 결과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본들도 많지만 사해사본이나 사마리아사본은 각각 유대교 내 바리세파가 아닌 에세네파 같은 유대 분파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읽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택한 7 0인역과마소라사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함께 봐볼까요? 아래 킹제임스 흠정역과 NIV 번역은 참고로 넣은 것이고요. 킹제임스 번역은 심지어 맞서라 하던 내용이 다르지요. 현대의 성경은 어느 한 사본만을 그대로 따랐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참고, 조합하여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소라 사본의 내용과 다르고 70인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은 가증스러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거나 날개 위에 있게 된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기억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날개를 지성소로 해석하죠. 그런데 막상 직접 보면 마소라 사본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성소를 의미하는 날개가 이미 가증스러워진 상태라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소라에서는 가증스러운 것들의 날개 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70인역에선 명확하게 거룩한 곳에 그 가증스러운 것이 완성, 완료될 때까지 선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바울이 70인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바울의 실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70인역 자체를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70인역의 원본이 되는 기원전 3, 4세기에 보던 어떤 히브리어 성경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마소라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이를 통해 7 0인역이더 고대의 원본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를 통해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과 동일한 내용, 구조를 가진 것은 마소라가 아니라 7 0인역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른 신학자나 누구도 아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소라 사본만이 유일무이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한 진리라고 믿는 분들의, 생, 믿는 분들의 생각과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마소라보다7 0인역이더 정확한 부분들이 여럿 있고 또한 킹제임스보다 NIV가 더 번역을 잘해놓은 부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현대 성경의 차이의 경우 스가랴서에서 말이 출현하는 위치를 킹제임스보다 NIV가 더 올바르게 기술해 놓는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엘리사 목사님의 성경 속 시간과 때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 설교와 스가랴일 1,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내병거 네 설교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킹 제임스 번역이 다 믿을만 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늘을 올바르게 복수 형태로 기록해놓은 것처럼 킹 제임스 쪽이 올바르게 원문대로 번역한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죠 또7 0인역이 카톨릭에 의해 변계된 성경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톨릭 성경은 개신교에서 외경으로 분류하여 빼버렸지만 7 0인역에는 포함되었던 경전 중 일부를 그들의 성경에 포함시키긴 하였으나 정작 번역을 보시면 7 0인역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볼까요? 이것도 김엘리사 목사님의 설교, 성경 속 시간과 때에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어, 카톨릭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방금 봤던 마소라나 70인역의 다니엘서 9장 27절과 완전히 다르죠.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증한 것을 파괴자의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등 멋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원래 726과 마소라 사본에서는 카톨릭 성경과 달리 년 해라고 기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시간을 잘못 번역해 버린 건 개혁개정이나 킹제임스흠정역 마찬가지인데 원래 개신교에서 보는 영어 성경에선 두 때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죠. 가운데에 둘이라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한글 성경만의 문제인 개신교의 영어 번역 성경과는 달리 카톨릭 성경은 둘이라는 없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도 공식적으로 추가하거나 혹은 거기에 더해 때를 연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래는 한때, 때들, 그리고 반때라고 번역되어야 옳은데 말입니다. 즉7 0인역은 그냥 존재했을 뿐 카톨릭에게 변계를 당한 성경이 아니고 변계는 다른 버전들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저쪽에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인역이 처음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얼마나 보존되었는지는, 얼마나 보존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건 기간상 그리고 유대교 측의 기독교를 향한 반감상 70인역보다 변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수 있는 스소라 사본이나 다른 사본,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역은 카톨릭이 형성되기조차 전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부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70인역의 구성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과 유대교 성경에서 빠진 경전들이고요. 전통적으로 헬라어권에서는 70인역에 포함된 외경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외경이라는 용어 같은 걸 붙여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른 경전들과 똑같이 그저 구약 성경의 일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사해사본 그리고 아람어 성경인 페시타에서도 외경 취급을 받는 해당 문서들 중 여럿이 함께 발견되었죠. 3세기까지도 초대교회에선 예레미야의 서신과 바룩을 정경으로 에스더서를 비정경으로 보기도 하는 등 고대의 정경과 외경에 관한 구분이나 인식은 중세, 근대, 현대와는 크게 달랐는데요. 이외에도 특별히 마카비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더 있지만 이 추가적인 경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쩌다가 이런 70인력이 버려지고 잊혀지게 되었는지 그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역사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실제 사도들과 최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까지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2세기경부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르디스의 멜리토를 필두로 멜리토를 시작으로 체시빈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유대교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유대교 측의 타나크 목록 결정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한참 후 인물이지만 그 유명한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역을 펴낸 제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죠. 이런 탓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서와 사도서신들에 사용된 70인역을 버리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이라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세력과 유대교를 옹호하는 세력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뢰받고 버리는 것이 신앙을 버리는 곳과 같은 선상에 놓일 정도였던 성경이 지금은 변괴된 성경이라며 비난을 받고 잊혀졌다는 것이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나사렛땅이라며이단 취급했던 유대교 측에서 7 0인역 성경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기준 성경이 되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자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단이었던 나살의 땅을 막기 위해 70인역의 권위성을 부정하고 70인역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70인역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분명히 처녀가 잉태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70인역으로부터 몇백 년 후에 쓰인 것으로 2세기 초 사용되던 히브리어 사본에선 젊은 여자가 잉태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인 에비온파가 요셉이 예수님의 생부, 즉 생물학적 아버지였다고 주장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죠. 70인력에 관한 보수적 관점 유지 세력의 강경한 입장이 이해가 가시지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만을 옹호한 결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폐해를 낳았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남은 마소라 사본의 일부 단어들은 필사가들의 의도인지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기록되었고 또 히브리어가 한번 사멸되었다가 재생시킨 것이다 보니 그런 오류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히브리어 사전에 잘못된 뜻이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70인역을 통해 원래의 단어와 그 뜻을 알수 있고요. 헬라어는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오기도 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한 뜻 그대로 서기관들의 개인의 기준에 따른 변계 이전에 뜻하는 바가 명확히 번역되었으니 매우 유용하다고 할수 있죠.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임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신자 간에 차별과 반목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증거들로 추측하기로는 갑자기 히브리어 성경을 우월시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생긴 이유는 헬라인 신자의 유대인을 향한 열등감 혹은, 설, 혹은 선망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유대인 신자 측의 선민사장과 전통고수 주장, 유대교로부터 정신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 내에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그대로 요구하는 종파가 생긴 탓에 사도들, 특히 바울이 골머리를 썩였는데 결국 해결되지는 못하고 유대교, 그 중에서도 특히 헬라파 등이 아닌 예루살렘 내 바리세파 유대교의 정통성 주장 문제는 잔존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는 저렇게 체계도 있고 외경 정경도 나누고 무언가 멋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기준도 전통도 없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으니 멋있지 않다는 생각, 유대교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7 0인역도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이며 유대교에서 사용되었었는데 유대교 측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함께 이7 0인역 성경을 사용하게 되자 유대교가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 자라거나 바울처럼 이중국적자라고 할수 있는 유대인은 뭐 정통 유대인, 유대교를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보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처럼, 결론적으로 유대지상주의에서 비롯된 히브리어 성경의 우월성 주장과 7 0인역을 버린 움직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70인역 외에도 또 지금의 인식과 다른 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을 자유롭게 읽었고, 일부는 당시 외경이 아니라 정경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유대교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스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70인역 내의 외경을 분리된 것이 아닌 구약성서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했고요. 이외에 초대교에서 읽혀졌던 비정경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우 에스라 이서라는 1에서 2세기 사이 기록된 유대교 외경 기록에서는 24권의 책을 널리 알리고 합당한 자나 무가치한 자에게 읽게 하고 마지막에 기록된 이른권의 책은 백성 중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앞에 24권의 책은 타나크 뒤의 이른권의 책은 외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당시 지혜자에게만 허락된 그 이른권의 외경으로 추정되는 목록도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함께 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보시면 유대교에서는 2세기경 기독교 견제를 위해 갑자기 외경을 금기시하긴 했지만 직전인 1세기까지는 그 비정경 외경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경, 위경, 비정경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책들은 널리 퍼져 아무나 읽게 할 우리에게는 구약성경인 타나크 경전과는 달리 이러한 추가적인 책들 숨겨져 선택받은 사람만 볼수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대체로 권위와 정당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후 유대교의 주요 분파는 나중에 자기들이 쓴 탈무드와 같은 것에는 굉장한 권위를 두었는데 같은 유대교라도 특정 분파들은 이후에 써진 탈무드 등의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양측 다 원래는 그렇게 외경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7 0인역을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정경 목록에도 집착하지 않았으나 반목, 선망, 열등감, 회기 교만,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한 자신들이 보기에 이단으로 판단되는 집단을 잡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크게 변하여 굳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왜곡된 인식을 배우고 자라 지금까지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이런 70인력을 카톨릭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늘 들이미는 근거로는 오리겐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낭설인 게 일부 사람들에게 오리겐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알려져 버린 헥사플라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메인으로 삼고 있으며 당시 사용된 6개의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및 다른 그리스어 번역판 성경들을 아주 세세하게 비교한 일종의 모음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헥사플라가 어떤 목적에서 기록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무엇을 참고했고 무엇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오리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면 상식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변개된 성경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리겐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백 마디 말보다 더 확실히 증명하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순교하여 따라 순교를 하려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지상에서의 삶을 계속하게 되었던 오리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싫어 스스로 거세를 하였다가 그것으로 인해 원래 있던 지역의 교회에서 안수도 받지 못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 가 안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대체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리게는 그렇게 원래 있던 지역에서 거절당한 탓에 다른 지역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교회의 정치적, 신학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난을 받고 추방까지 당해야했습니다 이후 당대 로마 황제의 박해로 핍박을 받다가 사망했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오리겐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사실 마솔라나 킹제임스 모호주의를 믿으면서 오리겐의 7 0인역을 비난하는 것에는 엄청난 논리적 오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이라 규정하며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변개하고 기독교를 배척한 유대교 측에서 기록한 마소라 성경은 무호하다고 믿으면서 7 0인역은 오리겐 때문에 변개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유대지상주의, 유대무오주의라고 명명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요? 조금 전 보셨다시피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경전만을 믿을 수 있다는 세력은 사도들이 죽은 후 시절의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거의 뭐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썼다고 하면 뭐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던 여러 사람들은 그때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세기 초대교회부터 나온 탓에 교회 내에선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정하고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이단파벌이 생겨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였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오리겐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사본을 100% 완전하게 복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로 이미 그가 필사하던 당시의 성경이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로 필사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소라와 다른 사본들도 마찬가지라고 눈에 말씀드렸죠. 오리게는 자신의 히브리어 실력을 자신하지 않았기에 원래 성경 번역 작업을 꺼려했으나 유대 라비들의 계속되는 기독교인들의 성경인 7 0인역은 부패했다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논쟁을 막기 위해 28년을 바쳐 그 당시에 양피지 3천장을 써가며 이 수많은 성경들을 단어 하나하나 비교, 대조하여 온전한 성경을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7 0인역은 원래 유대인에 의해 작성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라피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화면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인데 오리겐는원래7 0인역을 보강하기 위해 마소라사본의 원시적 형태인 당시 히브리어 성경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리겐의 7 0인역이변개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소라사본이 변개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70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된 게 바로 히브리어 성경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마소라보다야 훨씬 더 보존이 잘된 상태였을 2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말입니다. 70인력은 원래 멀쩡했으나 나쁜 사본을 끼워 넣어서 변개된 것이라면 히브리어 성경과 그것의 먼 후손인 마소라 사본이 나쁜, 변개된 사본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70인역이 오리겐에 의해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70인역은 원래 온전했는데 원시 마소라서본 히브리아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변개되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히브리아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고 70인역이 온전한 성경이었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명한 성경들은 다 어느 한 사본만 보고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본들을 참고해가며 보완하여 번역된 것입니다. 오리겐도 그런 현대 성경 번역자들과 같은 일을 했던 것뿐이고요. 여러 사본을 참고하며 원래의 성경을 찾아가는 과정을 변계라고 한다면 킹 제임스도 변계된 성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킹 제임스도 오리겐과 같은 방식을 이용했고 솔직히 필사에 참고한 자료로만 따지면 오리겐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형경들이 훨씬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공도 덜 들어가며 완성되었습니다. 오리겐은 이런 일련의 사본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합친 현대 성경이나 동시대 다른 성경 필사본들과는 달리 이 10개가 넘는 각각의 사본들을 병렬 형태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비교하며 볼수 있도록 다 적어놓고 수정한 부분도 다 표시하여 알리는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가며 독자에게 과연 어떤 사본이 옳은지 선택지를 주기까지 하였죠. 완전한 사본은 이미 그 시대부터 없었는데 최초의 온전한 성경을 찾아가기 위해 각각의 불완전한 사본들을 참고하며 진리를 찾으라는 과정을 어떻게 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오리겐은 번역자의 판단 하에 맞다고 생각되는 뜻 하나를 선택하거나 합성해버린 다른 성경들과 달리 모든 정보를 기록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헥사플라를 두고 변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킹제임스를 포함한 다른 성경들도 변계된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오리겐과 헥사플라 그리고 70인역은 참으로 황당한 누명을 쓴 것이었죠. 오리겐이 변개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오해, 오리겐이 작정하고 성경을 바꿨다는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사도들이 있던 시대의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을 제외하고는 분파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도들의 사후 시간이 흐르며 각 시대에 따라 어떤 것들을 정경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게 되었고요. 이후 정경을 정하기 위한 수많은 공의회가 있었고 정경 목록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만 이러한 공의회와 과정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 신약성경의 정경선택 과정을 다루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언급된 외경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나눔도 다음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외경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지 않아 더욱 등한시된 책들은 아무래도 외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보니 훼손하더라도 주변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 그만큼 유대교 측과 카톨릭 측 양측의 변계의 손길도 많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기된 부분들을 분별해서 제외하고 본다면 마치 진흙 속 진주처럼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어주는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그렇기에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필요한 정보만 취할 만한 지식과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읽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외경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알아보고 우선은 여기서 일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신앙의 가장 오래된 선배들의 생각과 믿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정경 목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말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의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 고작 500년 전 이미 변개된 상태의 자료들로 배워 변개된 것을 진실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주석이나 해설서나 견해가 아니라 2000년 전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시대, 바로 그때의 최초창기 진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당시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하기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성경과 역본이 무조건 옳다 라고 맹신하는 것보다는 각 역본과 사본마다의 여러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진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된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성경 연구의 태도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번역과 인간을 통한 전승 자체가 100% 완전한 원문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선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젠가는 그렇게 다양한 역본들과 사본들을 통해서 각각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찾아내요. 바른 진리를 전수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모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필수적인 역할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지금 외경으로 취급하며 등한시하던 것들이 당시 초대교회와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알려주신 세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정경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는 것 또한 알수 있었는데요. 4번 이슈와 마찬가지로 그런 외경들이 현재 우리에게 남은 성경을 초대교회의 생각대로, 즉 고작 500년 전 이미 변개된 상태의 사람들의 성경 해석에 집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갖 고난과 순교까지 참여한 그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 온전한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대단하다는 마르틴 루터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또 루터나 당시 카톨릭 측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동시에 5세기 제롱으로 인해 본격화된 히브리어 본문 신성화를 따라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지 않아 정경이 되지 못한 경전들 중 나중에 가서 사실 히브리어 본문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아시나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정경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예전에는 비정경으로 여겨지기도 하였고 지금 비정경, 외경 취급을 받는 것들이 정경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는 사실 이 정경화의 역사는 외경으로 등한시하는 병전들 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위 정경으로 인정하시지만 인간이 뺀 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교과서라면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나머지 책, 외경들은 참고서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실의 퍼즐이 맞춰져가고 있는 역사의 끝자락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같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빠르게 모든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근 100년간의 세계 정보와 지식의 증가 속도는 그 이전까지의 전 인류 역사의 정보와 지식을 합한 것보다 더 빠르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관심만 있으면 전세계 다양한 역본과 사본을 찾아볼 수 있고 외경으로 여겨지는 경전들에 대한 정보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번역까지도 번역기만 돌리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한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진입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감춰진 진실이 열려지는 시대는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 핍박과 환란을 통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로 이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져 마침내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문들이 거침없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아닐까요? 어느 쪽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어느 것이 가장 근접한 진실인가, 진리인가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박해의 시대, 이기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수천 년간 가려진 성경의 진실의 문은 예언대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열린 문을 통해 감춰진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귀한 진주가 담긴 바치를 사는 사람처럼 천국을 소유한 완전한 평강과 희락으로 고난 중에도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야후슈아하 마슈아,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